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이 청와대 근무한다고 당 원내대표 지인의 아들이 청와대 구급으로 채용되었다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덩달아 이에 장담 맞추듯이 무슨 엄청난 비리라도 발견한 것처럼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자신의 딸이방카와 사위 쿠시노에게 백악관의 중책을 맡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선거 사무실에서 성실하게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을 그 급으로 공채한 것이 그렇게나 큰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인의 아들이라서 안되는 것입니까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는 대통령실 산하 미국혁신국장과 백악관 선임 고문직을 여금했고 딸이방카는 백악관 대통령실 바로 옆방에 사무실 을 만들어서 아버지 트럼프의 보좌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방카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 내그 어떤 장관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활동을 이어갔다는 것은 모두 가시는 아 바와 같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에도 자신의 친동생 로버트 케네디에게 법무장관직을 맡겼던 바 있습니다. 지금 야당과 언론의 분위기로 봐서는 만약 윤 대통령이 자신의 여동생 을 장관에라도 임명했다면 탄핵하겠다고 달려들 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어떤 역할을 한다더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더라 해서 이것을 문제삼는 얘기가 무성한데 이것이 무슨 범죄라도 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인간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보다 자신과 수십년 호흡을 맞춰온 지인이나 형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때로는 더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나 불법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자신의 친척벌되는 사람을 보좌관이나 자금담당 회계사무원으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병원의 경우 병원장의 부인이 병원에 출근해서 사무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자신의 부인이나 딸에게 회계 담당을 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규모가 작든 크든 개인사업이든 국가의 일이든 간에 자신과 평생을 가깝게 지내와서 편하고 믿을만한 사람을 측근으로 쓰고 싶은 것이 그렇게나 잘못된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직책이 없이 국가의 일에 개입하는 비선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 정식으로 정부의 직책을 갖고 맡은 바 일을 한다면 그가 40년 지기 지인의 아들이라서 문제될 것은 무엇이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서 언론의 창구 역할을 좀 했기로서니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개입해서 국정농단을 부린다든지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행정사무를 보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까